그때가 1995년 가을쯤이었어 난 친척을 만나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지 지금은 좀 많이 초라해졌지만 당시 불강동 시외버스 터미널은 꽤 규모가 컸고 다들 어딘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터미널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지 그때가 아마 저녁시간쯤 되었을 거야 갑자기 검정 세단 하나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시외버스 터미널 안쪽에 멈췄어. 그리고 한 아주머니와 검은 양복 베이브 남자 세 명이 차에서 내렸는데 이상했던 게네명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 그리고 아주머니가 오 그래 인연 여기서 만나는구나 너잘 만났다 이리 와. 나랑 같이 좀 가자 하고는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 그 젊은 여자는 아주머니를 향해 저 아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때 당신은 당황해서 몰랐는데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도 크게 경계를 하지 않고 내뱉는 목소리였어 그래 인연이 어디서 개소작을 부려? 네가 훔쳐간 내돈 어딨어? 야 차에 빨리 태워 이렇게 아주머니가 소리치니 검은 정장 세명이 신속히 젊은 여자의 팔을 붙잡고 문을 열었어 차에 여자를 우겨 넣으려는 순간 그 처녀가 정신이 번쩍 나더니 강하게 저항하며 이거 왜 이러냐고 남자들을 막 뿌리쳤어 낯선 아줌마는 계속해서 빨리 태우고 가자고 재촉했고 당황한 남자들은 다시 팔을 붙잡았어 그 버스 터미널에 있던 모든 시선은 그들에게 집중됐고 우르르 사람들이 그들을 에어싸고 쳐다보고 있었지 아가씨는 이거 놓으세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아세요? 처음보다 살짝 격양되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낯선 아줌마는 고함을 지르며 그래 이년아 내가 너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그 옆에 정장 입은 남자 세명은 아무 말이 없었지 그렇게 아주머니가 차에 태우라고 했고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잡혀가게 된 아가씨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눈물 콧물이 다 터져나왔어. 그때부터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낯선 아줌마는 뭔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해결하고 가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 그리고 노련하게 사내들을 지시했어 뭐해! 빨리 안 태우고 남자들은 다시 여자를 붙잡았고 여자는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 그러던 중 여자 구두 한짝이 벗겨져서 길바닥에 버려졌어 차문이 열리고 막 태우려는 순간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떤 덩치 큰 남자분이 소리치더라고. 저 여자가 아니라잖아. 당신들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왜 자꾸 잡아가려 해? 그러자 낯선 아주머니는 개순칠해한 표정을 짓고 정장민들은 멈추고 그 아가씨를 풀어주는 것처럼 손을 놔버렸어. 그렇게 5초에서 10초 정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지.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고 엉엉 울면서 맞은편에 가까운 다른 남자의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외쳤어.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남자가 도와달라는 여자의 손을 뿌리친 거였어. 그 여자는 벙쪄서 입이 벌어졌고 그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순간 자신을 구해줄 것만 같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표정이었어. 딱한명 덩치 큰 남자만 여자의 편을 들었고 다들 차갑게 외면했어. 그마저도 멀리서 한마디 했을 뿐이었지. 계속해서 아줌마는 그 여자를 나쁜 쪽으로 몰아갔고 마치 아줌마의 세뇌 작전이 슬슬 먹히는 듯했어 그때 거기 있던 나 자신마저도 그 여자가 나쁜 맘먹고 돈 떼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줄로 알았으니까 다시 왼쪽 문이 열렸고 여자는 충격을 먹었는지 멍한 표정으로 순순히 태어졌어 정작 남자 둘은 뒷좌석 양쪽으로 도망 못 가게 앉았고 여자는 인상을 쓰며 펑펑 울기 시작했지 아줌마는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 아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럼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세 번인가? 외친 것 같아. 분명히 조선적 목소리는 아니었고 한국 여자의 목소리였지. 아이러니한 건그 상황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주먹을 막 휘두르고 다리를 움직였는데 양쪽에서 꽉 붙잡으니까 맥을 못 추더라. 그런데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막 떠나려는 차의 뒷문을 두들겼고 차의 문을 막 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 창문을 열었어. 그 중년의 신사분은 여자의 신발을 집어서 차에 넣어주더라고. 그리고 그 차는 왔던 반대 방향으로 쌩 하고 내달렸고 사람들은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지 1990년대 이런 사건이 많았던 이유는 휴대폰이 거의 없었던 시기라 빠른 신고가 불가능했고 지금은 저랬다간 몰매를 막거나 붙잡히겠지만 당시는 그런 광경이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대처를 제대로 할수 없었던 거였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당시 그 일당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그때 그 여자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갔다는 걱정이 나의 착각이었고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피해자여서 여자를 데려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